안녕하십니까 양코치입니다 자 레버리지 정말로 위험한 것인가 레버리지가 많으면 이제 높으면 높을수록 더큰 돈을 만들 수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무조건 레버리지가 높다고 해서 더큰 돈을 무조건 만들거나 내 위험요소가 급격하게 더 커지거나 딱히 그런건 아닙니다 레버리지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시고 계시는 분들 좀 계시기에 제가 레버리지에 대해서 좀 제대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어, 포렉스, FX 마켓에 이제 브로커를 통해서 저희가 거래를 하잖아요. 그렇죠? 브로커 같은 경우는 1대 30이라는 레버리지에서부터 뭐 1대 200도 있고요. 지금 FXTV 같은 경우는 1대 30 미니멈, 1대 200 맥시멈 레버리지. 그렇죠? 뭐 고마켓 1대 30.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비디스 1대 500. 엑시오리뭐 1대 777도 있네요. 그리고 핫포렉스 1대 1000. 와, 여기는 미니멈 디파짓이 5달러에 5달러. 자, 그 말은 무엇이냐? 내가 거래를 하기 위해 최소로 입금을 해야 하는 그 금액이 바로 5달러입니다. 5달러. 자, 그리고 FXCC 1대 30에서부터 최대 1대 500까지 그렇죠? 1대 500. 여기는 뭐 노우 미니멈 디파지시네요. 뭐 1불도 넣고 거래가 가능한가 봐요. 그렇죠? 자, 그리고 레귤레이션도 써 있고요. 어떠한 법 안에서 이제 운영이 되고 있는지 페퍼스톤 같은 경우는 규제가 이제 상당히 어 많이 있죠 그냥 이렇게 레귤레이션이 많으면 많을수록 어떻게 보면 안전하다 이제 어볼 수도 있습니다 딱히 뭐죠 무조건 그런건 아닌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액션처럼 뭐 IFS, IFSC 이거 하나 있다고 해가지고 내 돈이 어, 내 자금이 뭐얘네들이뭐먹튀를 한다든지 다 그런건 아닙니다 이 브로커가 어느 나라에 어느 나라에서 운영이 되고 있는지에 따라서 이 레귤레이션이 다 다릅니다 거기에 따라서 또 맥스 레버리지 또한 다르고요. 자 어쨌든 어, 1대 30에서 1대 200, 5뭐 1대 700, 700, 1대 500, 1대 100 이런 식으로 있는데 이것이 그러면 어떠한 뜻인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버리지 1대 500. 자 이거 같은 경우는 두 프라임 저희가 사용하는 두 프라임 브로커 기준입니다. 자 1대 500이고요. 자그 말은 내가 만약에 100달러, 100달러 입금했고 1대500의 브로커를, 아, 1대500의 레벨지 선택. 그러면은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최대 달러 파워는 100달러 곱하기 500입니다. 그러면은 50만이 되겠죠? 그렇죠. 이것을 저희는 50만 유닛이라고 할 겁니다. 자, 여기서부터 살짝 헷갈릴 수가 있어요 10만 유닛 10만 유닛은 저희가 f o r x 에서 FX 마켓에서 거래를 진입할 때뭐한 주, 두주 이런 식으로 주식할 때 있잖아요 그죠 저희 같은 경우는 라 사이즈라고 합니다 1랏입니다 10만 유닛이 1랏입니다 자, 1랏 같은 경우에는 틱당 혹은 틱당 보통 10불이 움직입니다 10불 10달러 그렇죠? 그러면은 내가 여기서 50만 유닛이라는 100달러를 가지고 최대 50만 유닛을 사용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100달러를 가지고 그러면은 50만 아5 0만이 아니라 5만 유닛 죄송합니다 5만 유닛은 0 5 0 랏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은 0 5 0 랏은 1혹은 1피당 못 달러가 되겠죠. 그렇죠? 자, 이 같은 경우는 제가 금방 더 설명을 해 드릴 거예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어, 이렇게 되면은 0.5랏을 내가 1 0 0불을 가지고 있는데 1 0 0불을 가지고 있는데 0.5랏을 진입을 했으면은 1피당 5불이잖아요. 그렇죠? 제가 차트를 잠깐 한번 봐볼까요? 자, 오늘 뭐몇 시간 동안 움직인 게, 자, 가격이 1.175, 1.7757 내 그렇죠? 가격이 1.17757, 아, 1.1775 여기서 여기까지 움직인 게 여러분 60PB, 60P 그러면 그 말은 300이잖아요, 그렇죠? 300달러? 300달러라는 엄청난 수익, 100불에 비해서 그렇죠? 엄청난 수익을 만들 수가 있는데 반대로 이게 거꾸로 거꾸로 20핍만 가 버리면은 가 버리면은 마이너스 1불이 되면서 내 계정은 터지겠죠, 그렇죠? 이래서 높은 레벨리지는 정말 위험하다. 그렇죠? 높은 레버리지는 정말 위험하다 만약에 낮은 레버리지 선택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100달러가 있고 내 레버리지가 1대 아까처럼 30이다 그러면은 3000유닛이네요 그죠 3000유닛 자 그러면 3000유닛은 몇나실까요 여러분? 0.03이 되겠죠 그렇죠 0.03랫 그러면은 0.03랫은 1티 혹은 1핍당 30센트 30cm. 그렇죠 30센트가 움직입니다 그러면은 내가 이 100달러를 다 날려버리기 위해서는 아주 더 많은, 많은 20핍보다 훨씬 더 많은 움직임이 필요하겠죠 그쵸? 이렇기 때문에 낮은 레버리지는 안전하고 높은 레버리지는 위험하다라는 어, 발상이 이제 듣는 겁니다 당연한 이야기죠 어떻게 보면은 자자 자, 그러면은 높은 레벨지를 가지고 거래를 하는 게 무조건 나쁜 것인가 딱히 이것도 아닙니다 왜? 자 레버리지는 신용카드와 같다 자 무슨 말이냐 우리가 신용카드 한도 1 0만원이라고 했을 때 무조건 우리가 나가서 매달 천만 원을 쓰지 않잖아요. 그렇죠? 꽉꽉 다 쓰지 않잖아요. 100% 그렇죠? 한도 다 닿을 때까지 똑같은 겁니다. 레버리지 또한 1대 500 높은 레버리지라, 레버리지라 해서 무조건 다 쓰지 않아도 됩니다 자그 말은 내가 100달러를 가지고 있고 1대 5 0 0레버리지에서 1대 5 0 0레버리지에서총 진입할 수 있는 유닛이 0.50 그렇죠? 0 5 0라 그렇죠? 이것을 내가 다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이걸 쪼개서 0.01 를 진입을 해도 되고 0.05 를 진입을 해도 되고 0.0 뭐 나중에 20을 진입을 해도 되고 이런 식으로 쓰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의 장점은 무엇인가 내가 만약에 처음에 0.05 롯을 진입을 해서 어, 거래가 너무 잘 돼서 100달러라는 수익을 만들고 있다 또 0.20 라을 현재 200이, 200이 됐어요 지금 현재 떠 있는 게총다 합치면은 100달러라는 수익을 만들고 있고 내가 아까 내가 원금 100달러가 있으니까 그러면은 추가로 0.20을 또 진입 또예를 들어서 거래가 계속 잘 되고 있어서 또 진입 그러면은 지금 현재 진입이 되어 있는 게총 0.45죠 그렇 그럼 0.25 랏을 추가로 진입이 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100달러가 있으니까 1대 500 근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높은 레벨를 사용해서 적은 돈으로 거래가 잘될때 추가 진입을 해가지고 돈을 배로 엄청나게 뿌릴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이렇게 하려면 상당한 기술이 필요가 됩니다 반대로 낮은 레버리지 100달러가 있고 1대 30이라는 레버리지가 있을 때 0.03라스를 들어.. 아니 뭐 100으로 잡시다 1대 100 그러면은 0 1 0라스 진입을 할 수가 있어요 처음 진입 아까랑 똑같이 이제 0.05라 진입을 해가지고 수율도또 만들고 있다 그래가지고 나는 더 이제 더큰라 사이즈 를 진입을 하고 싶은데 내가 최대한 사용할 수 있는 라 사이즈는 0.10이니까 내가 최대 진입할 수 있는 추가 포지션은 0.05밖에 안 되는 거죠 0.01도 더 추가로 안 돼요 왜? 내가 레버리지를 다 사용했으니까 자, 그래서 결론은 높은 레버리지를 제공한다면 은 무조건 일단 챙겨라 안전하게 거래 진입하면 되니까 그렇죠 근데 만약에 내가 워낙 욕심이 많은 사람이어가지고 높은 레버리지가 있으면은 추가로 더큰 라사이즈 진입을 할수 있는 걸 알기 때문에 나는 심리적으로 내 감정적으로 내가 라사이즈 컨트롤을 하지 못해서 너무 큰 리스크를 가지고 진입을 할것 같다 거래 진입을 그쵸?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그런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낮은 레버리지를 선택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내가 만약 감정 조절이 잘안 되는 사람이고 리스크를 너무 많이 높여 갬블링식으로 트레이딩을 할것 같다면 조건 낮은 레버리지 강제로 리스크를 컨트롤하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레버리지 같은 경우는 양날의 검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잘 사용하면 우리가 신용카드 급할 때 혹은 필요할 때 돈을 땡겨서 쓸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물론 갚을 수가 있으면 갚을 수가 있다는 전제하에 그렇죠. 땡겨서 쓸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신용카드 한도가 있으면은 내가 어 이거 엄청난 기회인데 이거를 내가 사가지고 팔면 엄청난 기회인데 비즈니스 기회인데 근데 내가 신용카드 한도가 낮으면은 그런 기회 또한 다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권장을 해드리는 것은 어, 높은 레버리지를 만약에 본인이 사용하시는 브로커가 제공한다면은 일단 챙기시는게 좋습니다 안전하게 거래치를 하면 되니까 근데 만약에 내가 만약 감정조절이 안 되는 사람이고 어, 갬블링을 좋아한다 이러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낮은 레버리지를 무조건 챙기시는 게 어, 좋습니다 강제적으로라도 컨트롤이 될수 있도록 그렇죠? 레버리지 최대한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했는데 어, 이해가 되실는지는잘 모르겠네요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은 다음 영상에서 뵙겠고요 모든 강의는 저희 masterclassfxc.com에서 찾아 수가 있습니다. 고맙습니다.